잠깐만 잠깐만 제목을 보고 클릭하신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다 알아요 아니 이놈의 루머는 2년 넘게 돌고 있는데 결국 맨날 안 나오잖아 또 닌텐도 스위치 프로라고? 안 속아요 안 속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맘때쯤 되면 진짜 무슨 연례행사마냥 맨날 프로에 대한 소식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정도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매년 이런 소식이 올라온다는 사실이 오히려 프로 출시에 대한 신빙성을 올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프로 출시에 대한 정황이 매년 꾸준히 진행중이고 또 알려진다는 거죠 아니 땐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튼 현지시각으로 지난 3월 4일 세계 최대 언론사인 미국의 블룸버그는 현재 닌텐도가 삼성에게 OLED 납품을 수주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닌텐도를 위해 6월부터 7인치 OLED디스플레이를 약 50만대에서 100만대 가량을 생산할 예정이라는데요 이 디스플레이는 7인치 720p의 해상도, TV연결시 최대 4K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닌텐도 스위치는 6인치 IPS TFT LCD 패널을 사용중이며 기본 모드 사용시 720p, TV 모드 사용시 최대 1080p를 지원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프로 버전이 현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디자인으로 갈 경우 현재 버전보다 훨씬 베젤이 얇아져 좀더 시원시원하고 널찍널찍한 화면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720p의 화질은 프로 버전과 전버전이 동일하지만 LCD 패널에서 OLED로 변경됨에 따라 얻는 이점이 상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두디스플레이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만 봐도 서로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충 짚고 넘어가 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OLED로 패널을 교체함으로써 현 스위치와 비교해봤을 때 배터리 소모량이 적어져 더 오랜 시간동안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은 화면 대비와 빠른 반응시간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이번 닌텐도 신형 모델에 사용되는 패널은 리지드 OLED 패널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고가의 핸드폰에 이용되는 패널보다는 저렴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칩셋의 변화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프로에서는 성능이 강화된 신형 엔비디아 칩셋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스위치 프로에서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렌더링 기술인 DLSS 기술을 지원하여 TV 연결시에 4K를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칩셋을 장착하는 만큼 메모리와 CPU, GPU의 성능이 상당 부분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닌텐도의 조이콘 특허가 새롭게 통과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형태는 현재 조이콘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상하좌우 버튼이 스위치 라이트의 D패드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특허인 만큼 현재 조이콘의 가장 큰 문제인 쏠림 현상에 대한 개선점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 2018년에 출원한 특허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2021년 3월이 되어서야 출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를 위해서 준비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자 진짜 대충 정리해보자면 더 커진 OLED 패널 때려박고 성능 좀 증가한 칩셋 때려박아서 최대 4K까지 시원하고 조이콘 좀 건든다 이게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알수 있는 스위치 프로 버전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떡밥만 죽어라 돌던 스위치 프로는 언제 출시가 될까요? 전문가들은 적어도 2021년 올해 안으로 공개 혹은 출시가 될 것이며 늦어도 2022년 초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추측으로는 돌아오는 여름에 공개가 되고 연말 혹은 2022년 초 출시라는 추측입니다. 게임큐브 닌텐도 1 DS 모두 여름에 진행되는 E3에서 공개되었으며 OLED의 생산 시작 시기도 6월에서 7월 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버그 또한 2021년 연말에 판매를 시작하게 된다면 4k의 지원으로 인해 플랫폼의 수명 주기를 늘릴 수 있는 것은 물론 2022년 3월에 마감되는 회계연도의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말 2022년 연초 출시를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때려박았는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 스위치의 출고가인 299달러에서 50달러를 올려 349달러가 될 수도 있지만 100달러가 인상된 399달러라는 강수를 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닌텐도는 연속된 게임들의 초대박 흥행은 물론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게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제2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닌텐도 DS의 초대박으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2008년의 최고점인 76달러를 뚫고 81달러까지 치솟아 리즈 시절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벌써 몇 년째 떡밥만 돌고 있는 스위치 프로는 정말 이번에는 루머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 앞에 나타날까요? 4K로 즐기는 젤다라... 아... 생각만 해도 좋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